오예. Oh, yeah. 뭐야? 저게 침가감지되 네, 아군의 목표물을 대신 사과 말고 지켜내십시오. 당사자한테 전달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일단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려줬어요 태규 형이 무슨 어떤 뭘 하셨길래 그러지 네 확인요 근데 그거를 당사자한테 얘기 안하시고 당사자한테 얘기하셨어요? 당사자가 납득을 안해서 저한테 오신 건가요 혹시? 당사자간의 풀 사이즈가 아니었던 건가? 저한테까지 얘기하실 사이즈였나? 일단 보고 판단하겠습니다. 기타가. 이거 끝난 거 볼게요 바로. 가스 끝나고 확인해야지 뭐예요, 아 분이 승리하였습니다. 어, 일단 리플을 올려 논도 하시니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아하 이거 참 이거 재밌게 하고 있는데 또안 좋은 일이 생겼구만 홀드 앰프 어떻게 아유 뭐야 가보좀 정신없이 쏘고 있긴 한데 홀드 괜찮나요? 제 개인적으로 빡빡해서 드는 총기가 은행포, 금행포 살짝 클래식 클래식 많은게 없죠? 와 어? 걸프엔님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? 뭐야 펜팔이요? 펜팔을 보시네, 저분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중총 시원하게 갑시다 빨리 마무리하고 리플 좀 궁금해서 봐야겠다 에이보타선 굿모닝요 어서오세요 스피를 언제마실까나 개필 때 무조건 뒤치기지 아올것 같더라 한 명. 한명올것 같더라 그래 추천한용 추석추석 추석 때는 뭐 기름칠 덕지덕지 하고 오별 주석, 주 퍼포먼스 오케이 확인요 석 <목소리> 야, <웃음> 느낌 좋았어. 디디 형님, 안녕하세요. 이게 골앰프구나 이게 골앰프야 어, 올킬 가자. 올킬, 제발 진짜 제발, 제발, 조발, 제발. 제발 잡아줘봐! 제발, 제발, 제발. 아! 내가 못잡았네! 어차피 큰일 렀네 아, 군이... 문이... <웃음> 내가 잡았으면 욕심냈을텐데 아니어떻가 까비... 아까 제보듣고 살짝 분노샷을 갈긴건가? 이게 또각성효과가 뭐야, 잠깐만. 어, 또안 빼신다, 저기. 무슨 쓰리야이 쪽도 안 뺐을 것 같은데? 그렇지 않습니까? 아이고 건보기 말보르맨님 안녕하세요 아님 뭐그태경님이뭐 실수를 하셨는지 제보가 들어와서 봐야겠네요 한번 가스 끝나고 저한테 좀 이렇게 살짝 그런 그런 가리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살짝 좀 아쉬운데 체크해 보겠습니다. 뭐뭐 때문에 그런지는 얘기 안 하고 뭐 리플 올려놓는다고 바로 바로 가야 돼. 가야겠죠? 더 홍보 나서. 아군이 승리하였다 <웃음> 아니, 근데 펭팔은 뭐야? 흰미오... <웃음> 와 근데 오랜만에 진짜 M4 30발로 스페셜 부스 뛰었다. 예전에 그 방입에서 한번 띄운거 이후로 거진 한... 진짜 거의 한... 1년 됐나? 1년은 안 됐겠다. 1년은 안 됐겠는데? 더불어 타임 타임 타임 승리 하였 습니다. 진영 이의 리 아유, 아 빨리 궁 금이 못찾 겠다. 빨리 끝 내고 가야 겠다. 무슨 일일까 태기 형님 평소 인사 주시고 하는 거 봐서는 뭐 비매나나 이런 거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와이형 바로 차오이막 욕해버리노 차오이막 이킬게 그대 스샤라 프리스. <웃음> <아구니 스페인 웃음> 여러번 죽으니까 저를 욕해버린다. 와, 야, 근데 외국인이라서 저렇게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,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데. 아, 그러니까 태도가 좀... 뭐 열을 받으신 것 같긴 보 받은 것 같아 보이시긴 한데, 어 일단 체크해보고 좀얼추성토하는 거면 은 제가 이제 가서 또 얘기해야죠. 일단 상황 보고, 좀 잘못하셨으면 사과하시라. 말씀드리고, 어, 해야죠. 리치하이! 그렇죠. 개인적으로도 제가 바라는 거는 당사자끼리 좀 풀면 좋은데, 뭐 당사자끼리 안 풀렸을 때는 뭐 클랜 조치가 취할 수 있겠죠. 클랜 조치를. 근데 제가 저분이랑 뭐 트러블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보겠습니다. 뭐 때문에 그런 건지.